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드벤텍 인더스트리얼 IoT 팀의 프로덕트 세즈 매니저 김경현입니다. 어드벤텍을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드벤텍은 산업용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 전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능화,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디바이스들, 산업용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드벤텍 IoT 교육센터나 방문 세미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시는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곤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는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드벤텍이 이번에 이노톡스라는 온라인 세미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노톡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동화 및 진흥화 산업 등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최신 기술 트렌드, 신제품 등의 소식을 어드벤텍 솔루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회사 전문가 등을 모시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노톡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는 AI 솔루션을 위한 합리적인 컴퓨팅 플랫폼, 엣지 게이트웨이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위해 어드벤텍 인베디드 IoT 팀의 프로그 매니저 정인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드벤텍 인베디드 IoT 팀의 정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I 솔루션을 위한 Edge Gateway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총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Edge AI 토픽으로 제가 어드벤텍의 새로운 제스 기반의 AI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Edge Gateway 및 어드벤텍에서 제공 가능한 AI 관련 IoT 레퍼런스에 대해서 정인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텍은 산업용 컴퓨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컴퓨팅 기반의 솔루션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어지던 IPC 플러스 GPU 카드, 박스 PC 플러스 GPU 카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슨 기반의 플랫폼까지 컴퓨팅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제슨 플랫폼 소개에 앞서 해당 플랫폼 적용이 된 데모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한 두산 인프라고 유럽의 오피셜 영상입니다. 해당 시연 영상은 양성된 기술이 아닌 점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당 시연의 원리는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 분석을 통하여 중장비들이 오퍼레이팅 되는 모습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무의나 중장비들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밴텍에서 제공하는 제슨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슨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슨 플랫폼은 엔비디아에서 출시하는 인베디드 컴퓨팅 플랫폼 보드입니다. 두 번째는 암 r m 과 GPU 기반의 저전력 기계학습 어플리케이션이고 영상 처리에 특화된 보드입니다. 또한 해당 GPU 라인업은 맥스웰, 파스칼, 텐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전력 모델이며 10에서 30W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4개에서 6개의 카메라 를 지원 가능하며 최대 36개의 카메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개발자들을 위한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어드밴텍 기반의 제품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드밴텍은 산업 환경에 안정화된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최신 보드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가장 빠르게 최적화하여 시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드벤텍에서는 SDK와 별도로 소프트웨어들을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런 소프트웨어들로 AI, 트랜스포테이션, 서베런스의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벤텍은 산업환경에서의 많은 경험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특화된 플렉스 IO 모듈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현재까지 출시된 어드밴텍 제슨 플랫폼 라인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각 제슨 플랫폼, 맥스웰, 파스칼, 센서 모든 플랫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신제품 역시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스 플랫폼이 적용 가능한 분야로는 산업, 헬스케어, 교통, 로봇, 제조, 농업,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어드벤텍 라인업 중 주요 제품들의 상세 스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텍 제품은 기본적으로 열갈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방열판 및 다양한 I.O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개발자에게 매우 효율적인 작업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각 제품들은 엔트리부터 하이엔드 레벨까지 성능과 기능별로 구축되어 있어 다양한 버티클 마켓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AI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드벤텍에서는 총 3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i s d k C.M.S. 총세가지입니다그세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a i 입니다 우선 준비한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산업 환경에 적용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며 소프트웨어입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솔루션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해당 제품의 장점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기존 장비에 적용 가능하여 개발자들의 추가적인 개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높은 정확성을 통하여 비용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DK 솔루션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스마트 시티, 교통 등에 사용 가능한 제품이며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합니다. 고객사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CMS입니다. 영상부터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뷰 레이아웃, 채널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상태, 그 다음 시스템의 상태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CMS 소프트웨어는 총5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지향으로 설계되어진 SDK로 작업자들이 한 번에 이해하고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AI 추론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필수적인 대량 데이터들을 수집 가능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해서 유저 친화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잘 되어진 AI는 빈도 높은 객체 판별 인식 및 분석을 빠르게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을 통한 최적화된 MIC 채슨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드벤텍의 새로운 제품 기반의 AI 플랫폼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드벤텍의 IoT 적용 사례를 소개해드릴 정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EIT 사업부는 주로 보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미들웨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해서 적용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드벤텍의 장점은 다양한 고객과 환경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하드웨어를 생산해왔다는 것입니다. 제품과 수요 마켓이 다양한 만큼 수많은 노하우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발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고객들은 단순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자산은 하드웨어적으로 DAQ 장비와 함께 인텔과 암사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인프라로 쓰는 IoT 디바이스는 물론 a z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YG 디바이스온과 같은 자체 솔루션도 확보하여 완전한 IoT 플랫폼 형태로 고객이 손쉽게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 단위로 제품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앞서 김경현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산업용 PC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온 어드벤텍의 다양한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애저 인증은 물론 아마존 그린그레스 인증까지 득한 검증된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수의 고객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그 효과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한 프로젝트 관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MS Azure 기반의 성공 사례를 먼저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101타워는 이미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사진이나 미디어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건물 내 승강기에 바로 최신의 Azure 기반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대만 탑 o p 3 내에 드는 고객사는 이미 독일에서 유사한 사례로 레퍼런스가 있었던 MS Azure를 벤치마킹하고 싶어했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IoT 솔루션 개발을 회사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양산은 긴 회의를 거친 끝에, 랜드마크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해 모색한 결과, 두 가지 실질적인 요청에 부합하는 목표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이었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누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이었습니다. 어드벤텍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YG3310을 통한 1차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건물 내 승강기의 운행 상황을 먼저 알수 있도록 했고 수집된 데이터를 건물 도면자료와 통합된 직관적인 대시보드 구성을 바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디바이스들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용이하게 해 MS사의 에이저 기반의 자사 디바이스온을 활용 클라우드 레벨의 DB를 구축, 누적된 빅데이터를 MS 머신러닝을 활용, 고객이 염두에 두었던 예방성 유지보수 및 엔드 유저의 리즈 파악 그리고 추가로 여러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 산출 및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IoT 플랫폼상에서 어드벤텍은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API 등을 제공해 드려 고객이 직접 대시보드를 생성하거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가로 편의를 드림으로써 종국에는 탄탄한 솔루션을 갖추게 해 드림으로써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101타워는 유지 보수는 물론 고객의 성향까지 들여다 볼수 있는 세계 정상급의 승강기 관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MS사와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자세히 공유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신텍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고객은 CNC장비 제조사 중 글로벌 탑10 안에 들 정도로 유망한 업체인데요. 신텍은 자사의 CNC장비에 데이터를 축적하여 SMB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드밴텍은 EIS-D620 제품을 제한, 고객사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했고, 수집된 데이터를 상단의 EIS-S230으로 송신, 1차 분석 후, 애저 기반 다양한 분석 툴과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려, 고객으로 하여금 현재의 작업 환경이나 상태 관측 등을 용이하게 해주었습니다. OPC UA 프로토콜 방식을 지원하는 암 기반의 EIS-D620 제품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줌으로써 불과 일주일내로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고객사를 만족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밀레사에서 채택한 PCB 자동화 공정 개선 사례입니다. 대만의 밀레사는 PCB 등에 대한 스마트 제조 공정으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어드벤텍은 밀레의 PCB 제조 공정을 모두 자동화시킨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수집된 데이터를 추적 가공기 내 상태 모니터링이나 여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디비화하여 예측 데이터까지 습득 가능하게 해드렸습니다 자사 아톰 J1900 기반의 EIS-D120은 아담 4055, 4017 모드버스 방식 모듈을 통해 데이터를 1차 수집, MQTT 방식으로 클라우드 단으로 통신, 밀레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확인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한두 개 레벨의 공정 자동화를 전체 솔루션 자동화로 작업 환경을 개선, 작업 시간 단축 및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지원으로 다양한 어드밴텍 제품이 엣지 레벨부터 클라우드 레벨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함께 살펴본 다양한 사례를 포함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준으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드벤텍은 고객사가 원하는 어떤 요소에도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드벤텍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고객과의 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oT 관련 솔루션 일치화나 자동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EIT 사업부 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출시 예정인 신제품과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올 11월 출시 예정인 MIC 715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다르게 M12 커넥터 적용을 통하여 고의 환경 및 진동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졌습니다. 발표 처음에 보여드린 동영상과 같이 중장비와 같은 환경 및 AGB, 플랜트 등에 특화되어진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슨 로드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어드벤텍은 엔비디아 제슨 플랫폼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품을 출시 예정입니다. 신제품 재승 컴퓨팅 플랫폼이 궁금하실 경우 어드벤텍으로 문의주시면 가장 최신의 제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AI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어드벤텍에서는 IoT 교육센터를 통해 관련 산업의 실무자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교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실습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AI 솔루션 교육도 새롭게 실시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 부분의 링크를 통해 교육 소식을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마케팅팀에게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어드벤텍의 인후톡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드벤텍의 김경현, 정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면명 올려주세요. 아래 엔터 치면 돼요. 아네 어, 거기. 어 네. 여기까지 요어부시지 마요. <웃음> 어드벤텍은 산업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No. 그 결과로 누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입력이었습니다. 안보였어요. 글자가. <웃음> <웃음>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고객과의 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더 나은 개프 <웃음> <웃음> 다시 할게요. 아, 나도 느껴. <웃음> 아, 이렇게 찍을 <찍기> 시켜봐요. <웃음> <웃음> 다시 할게요. 눈도 한번 맞춰줄게 아, <웃음> <웃음> 사람을 잘못 골랐지 되게 진지한 사람 근데 내가 두세 번 하면 괜찮을 거야 처음이라서 <웃음>